철떡 청정하고 물 맞고 좋은 곳도 나왔으면 오늘 깔딱메기 무슨 간이 잡히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회를 그냥 해서 오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바로 가볼게요. 디디. 달팽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달팽이 야 이렇게 비온 다음에 달팽이가 좀 많아요. 이렇게. 자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웃음> <웃음> 자, 빨리 물고기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웃음> 야. 아, 야, 깔딱메기 깔때미기. 바로 한 마리 낚아 줬습니다. 깔딱메기 와. 오. 야, 엄청 납니다. 엄청나. 와. 견이버들치도 있고요. 발견의 종류가 있네요. 일곱세에 맞습다발견이버칩이와 와우! 와우! 와우! 와우! 가리 퉁가리, 퉁가리! 야 야, 퉁가리가 잡혔났습니다 퉁가리, 퉁가리됐다 퉁가리가 요 퉁가리가 퉁가리랑됐견이가잡혔습니다 와우. 리가퉁가리랑어습견이에요두번갔다두번갔다 승가리는 작아가지고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장미없 자, 우리 가리로갈수습니다 오! 오! 미국이. 미유기. 오! 미국이 가습니다 여기 한번 미우기 미우기 자 아, 깔짝매기 올라왔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오늘 일단 족대를 해봤는데 지금 물이 엄청 많이 불어났어요 결국에 그리고 약간 흙탕물이어가지고 족대 지렛대질도 못하겠고 지금 30개 돌 30개 정도 흔들었는데 야, 드럽게 안잡혀요 드럽게 안잡혀 3마리 잡았는데 제일 큰거 한마리 놓치고 2마리 나왔어요 2마리 지금 팔에 알이 너무 많이 배겼어요 진짜 너무 아픕니다 미육이랑퉁가리 한번 회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육기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미육이 손질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다음에 머리가 있거든요 머리 자 여기 머리 쪽을 해가지고 껍데기 벗길 거예요 껍데기 자 머리 이렇게 잘라 주고요그 다음에 여기 껍질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껍질을 샤샤샥 벗깁니다 샤샤샥 완벽합니다 완벽해 껍질 딱벗겼고요 요게 회로 오는 겁니다 회 회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질 을 아주 깔끔하게 했어요. 자, 소장 들어갑니다. 자, 합니다.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유기의 어떤 맛일까? 음. 오, 되게 담백하다. 약간 장어 맛 납니다, 여러분. 들 장어. 바다장은 회로 먹는 느낌이에요. 와. 맛있는데? 뼈가 되게 없앨 줄 알았는데, 되게 그렇게 없애지 않습니다. 꼭꼭 씹으니까 다 씹혀요. 되게 담백하다. 약간 장어 먹는 느낌? 음. 어, 근데 벌써 다 먹었는데? 음. 그럼 이제 퉁가리 한번먹어볼겠습니다 퉁가리, 퉁가리. 자, 그냥 퉁가리도, 음, 껍질. 이렇게 해서 머리부분을 딱 제거를 한 다음에 여기부분을 싹벗기면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벗겨집니다 음 보이셨죠? 이렇게 벗겨져요 근데 요거는 썰어가지고 제가 한입면 먹어볼게요 자. 자 바로 초장에다가 찍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원래 이렇게 먹는거예요 갑니다 퉁갈리 이야 퉁갈이는 약간 되게 쫀득쫀득한데요? 미유기는 약간 담백하면서도 기름진 맛이었다면 이퉁갈이는 쫀득쫀득한 맛이 되게 강한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별미인데 별미? 이거 괜찮은데요 여러분들? 음, 맛있다. 음, 음, 아빠 드셔보실래요? 네. 네. 아버님, 이거 콩잎인데콩잎에다 먹어야 맛있어요. 소주. 아, 맞다. 소주 안 갖고 왔어. 이 소주를 소주. 한번 더 구워먹어야지 이거 그냥 먹으아 새잎 소주인데 아 우리 집이 이리, 리리다 준비성이 부족했네 아... 소주 한 것도 왔다자 아무튼 요거 소주야 생각하고 진짜 가보고 싶다 콩잎 좋은 맛인데 음. 뭐, 콩잎이 깻닐 것 같아요